작가는 저자 리시조니입니다. 추 장관님이 윤석열 직무장지를 발표한 이후 윤석열은 직무장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의 변호사가 사찰무건이 아니라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로 인해 아직 상황 판단이 안된 사람들조차 사찰무건의 진실을 알게 되어버리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문건을 전체 공개했던 오마이뉴스가 검찰 기자단 1년 출입금지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던 차에 돌아온 우리의 판사님 석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윤 춘장 측 사찰 문건 공개 자살 꼴이 사실은 오마이뉴스 기자단의 용기 덕분이었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면서 걸었던 조건이 기사 작성 시 간접 공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건을 직접 찍어서 원본 그대로 노출은 금지했던 거죠. 윤춘장 측이 이런 꼼수를 부린 이유는 당연 원본 노출 시 국민들이 사찰 문건의 실체를 알게 될 거라는 걱정이었겠죠. 검찰 기자단에게 원본을 공개한 채 기자들이 소위 마사지라는 것을 해서 진실을 감추는 기세를 내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검수가 오마이뉴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들통나고 여권까지 당하게 됐네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준 오마이뉴스 이번에는 정말 칭찬합니다. 문건은 총 9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판부 13곳의 재판관과 배심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부 판사에 대한 평에는 물리 이야기 벽관 관련 내용도 있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울산고리고기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일부 재판을 담당 중인 재판부라 검찰이 이 판결들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 문건들이 판사사찰이 아니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말 이런 정보 수집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지시나요 검찰은 이 문건이 공개되어진 후 지금까지도 사과나 반장의 기미는커녕 엉뚱한 논리로 본질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란 자들은 어쩌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그들은 청산되어야만 하는 집단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검찰 받아쓰기만을 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검찰 기자단은 저 적폐들과 공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카르텔에 젖어서 권력화되고 검새들과 자신들을 돈꼽화시키는 언론이라니. 오마이뉴스의 진시 보도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을 자신들이 뭐라고 검찰 기자단 출입을 결정하고 누구를 징계한단 말입니까? 엠바 곱하기? 범죄자들의 범죄를 은닉해주는 게 엠바고인가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불법 범죄임에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곳이었고 다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사지 기사를 써줬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강제력은 없을지라도 국민의 민의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뜻을 저들에게 보여주는데 동참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주소 링크는 영상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집단에 와서 사법정의를 세우려 애쓰고 계시는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검찰개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검찰청이 역사박물관이 되는 그날까지 휴대폰에서 유튜브 시청 중 영상 아래 링크된 주소로 바로 가는 법. 영상 오른쪽 아래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살짝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링크해둔 주소가 보입니다.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면 주소창으로 이동됩니다.